난 괜찮아 좋어 계단 내려 계단 내려와. 계단 내려요어 괜찮. 아 아, 이거 탈출해도 되지? 아예 안돼 안 아니, 안돼 안돼 안돼 어, 안돼 안돼. 엔딩만이라도. 엔딩 뭐뭐하 네. 뭐 소화. 소화기 소소화뭐 하려고 소 돌아다닌다고? 한 번에 춤 추는데? 한번춤춘다고요춤 추는 거 아니 소화트